난 어쩔 수 없는 숭땡인가봐. 샐러드 먹으니까 배가 좀 차네요. 샤인모스게다딱잡으냥 오늘 컵이 왔어요. 제 최애 진진님 영상을 보고 큐리티 요거 요크셔 테리어 컵을 샀습니다. 진진님 친구 쿠폰 쓰고 뭐정뭐 할인 해가지고 7천 원대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을 거예요. 요즘에 던킨 캡슐에 진짜 빠져가지고 먹는데 캡슐 두 개. 어우지려야 이런, 이런, 이런, 멋인 게 무리 없었다니 얼굴은 유머 컵은 감성 왜? Starting, <웃음> <웃음> 웃겨? 웃 이런, 웃런 이런, 이 안녕. 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존 새우 버거 음음음음음딱크림거 음 있어요 자아아도 그 감자튀김 <놀람> 나도. 오징어 랭. 오징어 랭. 음, 맞아요? 음, 음. 맛있어? 오징어링. 오징어링. 음, 맛있어요? 응. 더블 패티세이 먹어보겠습니다. 제 것도 좀주인공이에제거 맛있어요. 음, 음. 어, 저거 보면서 먹었어요. 음. 더 맛있어요? 음. 난 어쩔 수 없는 뚱땡인가 봐. 음. 나. 어. 뭐. 좀 음. 자꾸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엄빠가지가 된장이나 가. 가이 와. 응! 맛 있어? 와, 불. 응. 아, 나는 불 싫어해. 미쳤다. 아빠랑 일 하나 먹어. 난 아이 입안 되니까. 안녕. 이거 고 싶어. 술 없어 이나 이거. 그래? 이모니 드지라고 사람들 안드지네 음 김치 짤어 너무 맛있게 맛있잖아 맛있음 이거 새콤해서 들나 라면 짱이야 그 라면지 알아 약간 단맛이 많아서 새콤해야 되는데 밥 먹어야지 <웃음> 아, 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아, 무 아, 너 아, 너 아, 너무. 아, 빠무 아, 아, 아, 아빠는 불면서 40만 원 쓰고 갔다요랄랄랄랄랄랄랄랄 군만두 군만두 닭가슴살 샐러드 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만 짠 패션으로 츠에이드 완성 잘 먹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스랄무음랄로드랄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Tomato, tomato, lob, m a n d u s 샐러드 먹으니까 배가 좀 차네요 <웃음> 하나 더 샐러드 s u 튀 p 스. a s p i n r i e n t g g i s a u m s h i s s u me d e y 음, 음, 엄마, 여기 후라이드 맛있다 맛있다니까 제일 맛있어 은근 매콤하지 않아? 살짝? 와요한 음. 요한 이래